여러분들 오늘 용산 청사에 아주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천안함 46분의 용사와 한준호준이 또 연평해전에 6분의 용사와 연평도 포격전에두 용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께도 더욱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현충원에서도 현충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